빨간 장미가 예쁘게 핀 우리 동네에 어느 날 영웅님이 찾아왔네요. 무슨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이그렇저는이거저 아, 뒤에 있가저 뭐, 이거 야, 그래. 그래. 야, 야, 야. 동산복 응. 이거 넣을래. 미리 노래 넣을 노래 저게 제일 처음이요 다른 이 요거는 이거. 뱃빛사랑 노래 넣을 때. 지금. 뭐, 뭐, 로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